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셋업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골프를 어느정도 치시는 분들이 레슨을 받으러 오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는게 바로 그립과 어드레스예요 다만 그립은 가급적이면 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그립을 바꾸게 되면 손에 감이 굉장히 이상해지면서 어, 입수가 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보다는 어... 좀더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그리고 당연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어드레스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을 때 실수를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그 내용은 바로 어떤 거냐? 자첫 번째, 너무 말려있는 몸 네,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어 몸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자 다만 양팔을 모아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신에 양팔이 모아진 상태에서 나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등을 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여기서 턱을 들어 올리면서 등을 펴주시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셋업이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바로 굽어 있는 등이에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셋업 잡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의 위치예요. 자, 내가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뭐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펀치 머신 그리고 여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벽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자 우리가 이렇게 체중이 뒤에 가 있는 상태에서 벽을 치거나 펀치머신을 때리게 되면 충분한 힘을 치러주지 못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발가락 쪽에 체중이 가 있는 상태 지금처럼 발의 앞쪽에 체중이 가 있는 상태는 전보다 더 강하게 벽면을 치시거나 펀치머신을 때릴 때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을 때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는 지금처럼 뒤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려있는 게 내가 조금 더 공을 힘있게 내려치기에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는 항상, 체중은 뒤꿈치가 아니라 발가락 쪽에 잡아 두시는 걸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까지, 엉덩이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 셋업을 잡으실 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무릎을 고정시켜 놓고, 하체를, 어, 무릎을 굽일, 굽힐 때, 하체 모양을 잡을 때, 무릎을 고정시켜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허리를 피는 동작을 해주시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치켜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아무래도 무릎이 고정되어 있고 힙이, 아, 무릎이 고정되어 있고 주저앉듯이 셋업을 잡게 되면 은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면서 엉덩이가 굉장히 뒤로 빠지게 되죠 자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을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자 힘을 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더 숙이게 되면 은 클럽의 토우가 지나치게 들리고 몸이 지나치게 숙여져야 밸런스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컨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는 항상 힙의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자 여기서 무릎이 고정되고 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힙의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무릎을 살짝 앞으로 빼주는 동작을 하면서 셋업을 잡아주고 자그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숙여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이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게 돼요. 자이 상태로만 셋업을 잡으셔도 충분히 더 강한 힘을 줄수 있는 발가락의 체중 그리고 빠져있지 않은 힘이 나오면서 또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 허리를 지나치게 꼿꼿이 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S자로 만들어지게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건 둥그런 잘못된 셋업 자세예요 자그 상태에서 내가 턱을 들어올리면서 등을 살짝 펴볼게요 자이 셋업과 여기서 엉덩이를 지나치게 빼게 되면서 허리가 온폭 패이게 되는 셋업 자세를 만들게 되면은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나의 허리에 이쪽 뒤쪽 허리 부분에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나의 몸이 쉽게 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팔로만 혹은 손으로만 공을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는 자 체중은 발가락 발가락에 두기 위해서는 엉덩이 위치로 고정시켜놓고 무릎을 앞으로 내미시고 자그 상태에서 힙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허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앞으로 숙여 주신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때 턱을 들어 올리면서 등을 살짝 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빠지는 상태에서 엉덩이는 뒤로 빠져 있고 체중은 뒤꿈치에 있고 여기서 허리는 온폭 들어간 이 자세보다는 훨씬 더 무릎을 내밀고 상체를 숙이고 턱을 들어서 등을 펴 주시게 된다면은 아까 방금 전에 잡았던 셋업 자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셋업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측면의 셋업 자세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정면의 셋업 자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무릎과 힙과 상체의 앵글을 잡았으면 자,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뭐냐? 바로 오른쪽을 추가적으로 기울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드라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그립을 잡을 때 왼손이 위쪽, 오른손이 아래쪽에 오게 그립을 배웠어요. 물론 당연히 그립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체중을 균등하게 5대 5로 배분을 한다라고 해도 오른쪽 어깨는 떨어져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깨를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지나치게 기울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오른발에 실리게 되고 자, 그랬으면은 백스윙이 갔다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지나치게 상치가 숙여지면서 뒷땅성 임팩이 많이 나오게 되거나 혹은 아이언인데도 지나친 어퍼블로로 우 공을 치기 때문에 컨택이 뒷땅이나가거나 혹은 제대로 맞아도 어퍼블로의 스윙은 클럽을 급격하게 닫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언이 훅볼이 좀 높게 뜨면서 심하게 나실 수도 있으시고 드라이버의 경도 우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아이언보다 조금 더 넓게 쓴 상태에서 그립이 오른손이 더 낮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체중을 5대5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더라도 머리는 이미 공보다 뒤에가 있고 오른쪽 어깨는 이미 왼쪽 어깨보다 내려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깨를 더 내려준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의 머리는 오른발까지 오게 돼요.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오게 되면 은 지나치게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로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친 어퍼블로우로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몸이 기울어져서 체중도 지나치게 오른발에 가 있고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뒤에 남아서 때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셋업 때 지나치게 몸을 기울인다고 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셋업을 잡아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자 셋업은 체중은 5대5 혹은 왼쪽에 더 두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그 상태에서 어깨는 이미 오른쪽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오른쪽을 낮출 필요 없이 그대로 발가락에 체중 들어 실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최대한 어깨를 수평을 맞추려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공 뒤에 두고 그대로 떨어지면 은 아주 일자로 서있는 셋업이 나오게 되면서 백스윙이 들어갔다가 굳이 내가 뒤로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셋업때 머리가 뒤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와서 때려도 우리는 공이 뒤에서 때리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퍼블로 스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셋업 때 상체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공을 치시는데 더 도움이 되게 어, 동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시고 두 번째 주저앉듯이 무릎을 굽히지 마시고 세 번째 등을 펴주셔야지 허리를 핀다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S자형 셋업이 나오지 않게 잡아주시면서 정면 앵글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이미 오른손 그립이 낮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만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조금 더 내가 어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고 셋업을 잡을 수 있게 돼서 그 남는 힘을 전부 다공을 치는데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공을 칠수 있는 아주 편한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